안녕하세요. 그동안 얘기했던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함 정리해보죠. 중소형주는 시세차익을 만드는 기간이 대형주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짧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시세차익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건 이론상 그럴듯해 보이는 오락이지 절대로 게임은 될수 없다고도 했고요. 그럼 님들은 중소형주도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종목의 공전주기를 예측한 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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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 만만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보죠. 만약 삼전의 매출액이 3년 동안 그리 큰 변화가 없다면 삼전대주주가 자신의 회사를 평가하는 마음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물론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고로삼전주가는 공전운동을 하는 동안 전과 비슷한 지점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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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게 되는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죠.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여러가지 큰 리스크를 갖지만 종목만 잘 고르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대형우량주보단 헐 크다. 고로 복권사는 기분으로 잘 살펴서 짝이 보이는 종목을 좀씩만 매수해두자. 뭐 대충 이런 얘긴것 같죠? 맞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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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전에 매수했던 삼호물산 얘기를 하고 나서 설명해드릴게요. 밈들 예전에는 삼호물산 지금은 c j 씨푸드 다들 아시죠? 수산물과 공업체로 골프선수 박지은씨의 부친이 대주주인 회사죠. 전삼원가든 측에서 삼호물산을 인수했다는 점에 상당히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고로 이중목서 상당기간 소위 단타라는 오락을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했었어요. 한국에서 비상장업체가 상장업체를 인수하여 개인판을 재개장한다는 것은 천한인간들의 모임인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하는 짓인데 도대체 전자는 분이 뭐하러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생고생하기로 작정을 한 걸까? 암튼 전이 점에 대하여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이 회사의 주가 동향및 기업의 상황 변화를 체크했었죠. 가만히 지켜보니 회사는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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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외엔 현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전이 종목에서 게임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사모물산의 대주주는 얼마까지 주가를 내릴 건가를 나름대로 예상해봤죠. 물론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저는 저점을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하고 나서 그보다 15%의인 570원부터 무조건 분할 매수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액면가를 기준으로 사용했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정상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액면가 이하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답니다. 고로 게임장을 개설한지 얼마 안된 상호물산의 대주주도 동일할거란 가정하에 저도 이 지점을 저의 매수 포인트 계산에 사용했죠. 제 예상은 거의 적중했죠. 제가 570원 근방부터 매수에 대기 시작하니깐 바로 팍스코리아 측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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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 이하에서 오래 머물진 않을 것이란 것뿐이었죠. 고로 제 게임의 시간 내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 시엔 액면가 이하에서 매수했던 주식은 전량 정리하기로 작정했었답니다. 물론 일부 수량은 고객들의 돈을 제 돈으로 바꿔치기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나갈 생각이었고요.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보고 싶었던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이 없게도 조류독감 테마에 걸려서 바로 폭등하더군요. 물론 전 전략매도에서 몇개월 만에 상당한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전 지금도 사호물산 광고를 보거나 아님 박지은 선수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삼원가든측의 진정한 의도가 뭐였는지 아직도 궁금해 했었습니다. 아주 많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간 알수 있겠죠. 자 제가 님들에게 사호물산 얘기를 왜 한걸까요? 중소형주에서 조류독감 테마로 한건 했다고 자랑하려고 한것 같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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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다 이것만 노리며 중소형주에서 게임을 즐깁니다. 그러나 만약 님들이 이 방법 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상상하시면서 단 공전주기를 예상해서 하는 게임은 제외합니다. 게임을 즐기실 수 있다면 님들은 아주 재밌고 교육적인 게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무지하게 길어졌군요. 설명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생략할랍니다.